ISTJ와 ENFP는 MBTI 요소가 하나도 같지 않은 정반대 유형입니다. 너무나 다른 유형이지만 정반대여서 끌리는 조합이기도 합니다. 또한 정반대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당일 약속을 혐오하는 ISTJ와 그날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 ENFP가 있다면 ENFP는 ISTJ가 당일 약속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. ISTJ도 본인의 스케줄이 있어도 ENFP가 같이 놀자고 할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이런 인지 능력만 자전 탑재해놔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서로 일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.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지만 잠깐 쉬어가면서 ENFP와 놀아주는 ISTJ ISTJ가 잠깐 쉬는 틈을 타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ENFP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린 스며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오 n 도시 청하주시 야사 h a 해 g Hajusi Yasagem s d u c k e s t s t j Vlog a s m